안녕하세요 좀좀 네. 네. 네. 장 사려고 하거든 네. 네. 나티멤버 네. 네. 네. 예. 네. 장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사치라라는 약품점을 찾아가서 이용하시는에사치라의 약품? 아 약살때 네. 가 여기거든요 네. 가셔서 왼쪽으로 쭉 아, 류보 백화점 있는 방향에 가시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와, 예. 이게 사포로드럭스도가습니다 삿포로 드럭스도아참 싸게 다산스 제시하신 아, 네. 명세도 되고 할인아기 있는 금액을 이상 사실때 2만2만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뭐 이렇게 돼얼만 원래 8 5 0원1 5 0원1 여기가 제일 싸요 고맙습니다 산다고? 엄마가 와있으면 바로 산다 아까 전에 그게 들리더라고 해준대잖아. 응, 응. 응. 야, 있어. <웃음> 야, 이거, 이거 아, 여 같이 넣어보라. 여기, 여기도 있네. 네가 이거 엄한테 사다 준 거. 봐라, 이만한 도라. 아니, 신호로도 싸, 감기도 싸고. 아, 그래? 그 와서 일삼사 되겠다. 저거... 공전파스도 싸고, 샤롬맛스도 싸고, 이거 다 싸다 그러면 아까 거의 소개해준 데는 얘기보다 가이좀더 하겠네 그렇게 해봤자만 인프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 안에 또 볼까? 아니 대충 요거만 있면대기심 아니 딱 찍어놓고 가야지 보자. 맛있어. 야, 진짜 싸 이거, 이거 뭐니? 소화제 이거 네, 뭐 지금 몇개 사야 되게 하거든. 어. 근데 진짜 싸다 이거. 어, 여기서 나나 사자. 지금 사 응. 지금 다 사자. 뭐. 난내 거는 내가 살 거야. 전 이거 어디 가서? 구니이 이거 한 개가 하이 이거 응? 한 개만 더 높아진 말이야 엄마도 이런 것 필요 없어 응. 아이 둘이둘 이서 가고 e 신 것도 많 은데, 둘 이서 도많은엄마 이서 가신 이서 가이가서고 계신 것도 둘 이서 가고 계신 것도 많은도이고이거이고이 이서 오늘 사 탕이 아니 잖아음오늘시이 잖아요？이건 뭐 라고？이건 니다고이건 라고？이건 이거 라고？이건 라이건고이건이 오키나와 는 노선 편의점이 많네. <목소리도> 어?